이티제는 기본적으로 영원한 인간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들은 조금 예외가 될수 있지만 만약 확실한 선절 사유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티제는 마음속으로 보통 3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티제의 바운더리에 있는 가족, 애인, 친구는 다섯 번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티제 기준 선 넘는 행동을 한번 하면 일단 지켜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두번 반복하면 그때 옆에서 조금씩 잔소리를 하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선을 세번 연속 넘으면 그땐 이티제는 대폭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냉정해집니다 이티제의 현실적 조언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기에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이티제와 다시 친밀하게 지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o n 도시 l 하주시야사 c 수해 n g e d u c ISTJ 와유혼 신고하 시 s t j 월드 멤버십에 그 m 둔 Benefit 이